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만은 못하죠. 골드만삭스 관련 허위 보도가 나온 후에 근거 없는 가짜 뉴스였다고 골드만삭스 CFO가 직접 나서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탑10코인을 비롯해 여타 알트코인들까지 큰 낙폭을 보이며 투자자분들의 기운을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돋을 수 있는 좋은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얼마 전 이런 기사가 보도됐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인사를 SEC의 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보도되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ETF 지지 진영의 큰우군인친 암호화폐 인사인 공화다 출신의 엘라드 로이즈먼이 이번 주말 사이에 SEC 신임위원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임명권으로 SEC 안에 비트코인 ETF의 우호적인 위원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엘라드 로이즈먼 이렇게 두 명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그동안 혁신적인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해 열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엘라드 로이즈먼 역시 그간 암호화폐와 관련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SEC는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ICO, 블록체인 등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고 있다며 SEC는 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 규정 및 지침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ETF 승인에 좀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전망에 관한 시나리오였는데 그 중에 ETF에 대한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9월 30일 SEC가 ETF를 승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 시나리오인데요. 거부 또는 연기를 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5000달러 수준까지도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퍼드로 인해 6,200에서 6,300달러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엘라드 로이즈먼이 새로운 SEC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 ETF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았던 ETF의 승인이 앞당겨지고 이번 퍼드 충격으로 곤두박질 친 코인 시세가 다시 반등할 기회를 얻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9월 30일에 있을 SEC의 ETF 승인 여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ETF에 대해 시장의 욕구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승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다만 그 시기가 언제 될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SEC 친 암호화폐적 성격의 인사선임으로 인해 ETF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SEC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제도와 관련해 일치되지 않는 각국의 불분명한 태도, 이더리움을 비롯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 등이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친 암호화폐적 성격의 인사들이 SEC에 포진한다 할지라도 승인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볼순 없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더욱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다음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로 많은 투자자가 고통을 받는 시기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투자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 시장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보다 긍정적인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지금보다 더 건전하고 우리 삶에 변화를 줄수 있는 긍정적인 시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조만간 있을 SEC의 ETF 승인 일정에 맞추어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새로운 뉴스를 들고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